우리가 이 목회자님들이 지식과 학식으로도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또 영적인 지혜와 학식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은사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제가 경기도 안산에서 목회 때, 그, 우리 세 식구죠. 우리 집사람과 딸님와 이렇게 서위에서 개청, 창립 예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되니까 환자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한, 한 20명 됐어요. 그런데 그, 그 지역에 보원교회라고 있습니다 보원 이 교회에 김정환 목사가 이 사람이 나고 동갑내기예요 그리고 참 절친해요 그 점은 또 알아서 절친한 게 아니고 안산에서 그 월요일 날 아침마다 모여서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신하게 됐는데 동갑내기라고, 이 교회에 환자가 하나 있다고. 그,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 아, 우리 교회 환자가 이렇게, 어른애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연세 때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수혈을 산다서 이제 한두달 뿐이 못 산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아김 어, 목사가 기도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나고. 근데 그랬어요. 아니, 당신도 목 크다고, 당신도 은혜 받는 사람인데 왜 나보고 다우려나 이거를 한번 다니고, 몇 번을, 몇분 만나도 고민해서 그래서 하도 이제 그 애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 마음에 데고오라그랬더라고요그때서한컵데고와 보라. 그래서 이제 그, 꼬마 아이가 왔는데 야가 여섯 살 돼요 그때 여섯 살이고 여식의 아이고 이름은 성씨는 원씨고 이름은 날이에요 그래서 원날이 예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아 나도 무신께래 내가 한 보름만 기도 받으면 되겠다 근데 집중적으로 와서 기도 받아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꼭 기도 받고 부모들이 같이 참석하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이 가족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기도를 받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집에서 나가 새벽 한 두시쯤 됐는데 코에서 코필, 저기 코를 뱉어내는데 누른 코를 뱉어내는데 아마 한 사번은 뱉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날 기도받는데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어, 그러나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보니까 기도하는데 그 병이 백혈병이 다 치료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번 연세세브란 병원에 가봐라 물론 하나님도 역사하시면 은또 치료하시는 하나님보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의사를 많이 의지하니까 거길 가봐라 그랬더니 거길 가서 얼마 있다가 선생님! 왜요? 그러나 아 왜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완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우리가 소원한 것은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받고 치료받았으면은 감사의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안 드렸어요. 그리고 봉교에다 드렸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죠. 지금도 그 그 딸아가 이제 스물여덟인지 스물아홉 됐는데 시집가서 잘 산다고 그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은 성령은 같으나? 성령은 같다고 씁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잘 따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성,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가장 고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지식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시는 그 능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니다 기도하지 않니냐고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냐고는 우리가 쓸 수가,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 아프면 70년대, 80년대는 몸 아프면 어디 버튼 찾아간지 아십니까? 교회 버튼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그리고난 다음에 병원을 찾아갔는데 지금은 의료보험이 잘 돼가지고 몸이 아프면 은어디를 먼저 찾아갑니까? 병원을 찾아가잖아요. 병원도 어떤 병원, 이름 있는 병원, 큰 병원, 훌륭한 병원 마음이 든다고 돈인 얼마든지 들고 가는 상관이 없고 내가 그 병원에서 내 몸을 맡기고 치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라면 그걸 찾아갑니다 우리 믿는 자는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찾아 교회는 이름이 동일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거리고그 교회가 기도에 힘이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의말씀이 제대로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야 내 육신의 질병의 치료도 받고 문제도 해결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병원에 가서 찾아가서 마음에 안 들거나 내문제 해결 안 되면은 그 병원에 찾아가나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전,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모든 질병에 다떨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 자세가 가장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에는 또 우리 미, 미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많지 있지요. 교회 안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목사님 교회 안에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성경을 제대로 잘 가르치는 교회를 만나보시라고 예,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구리나는 땡매의 소리가 많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어떤 권유교회가 아니오.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들어와서 곧 내가 터전하는 터세는 교회가 아니라니다 사랑을 나누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서 누굴 만나야 됩니까? 누굴 만납니까? 우리 전도사님. 예, 네, 의사죠? 병원 안에 들어가면 의사를 만는데 의사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의사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의 의사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은 우리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사들이 할수 있는 일, 인간의 과학으로도 할수 있는 모든 것이 안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세상에서 가장 뭐 깡패와도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생활에서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그것도 마음이 끌려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일하기 싫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는 40일에 금식이란 금제도 모릅니다 근데 일하기 싫어서 그 금식을 하게 됐어요 일하기 싫어서 그런데 그 40일 안에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홉 가지 은사를 한꺼번에 다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만 내고 예수 그리도 안에서 바르게 들어와서 그 진리가 내 마음을 움직여주고 진리가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 적에, 하나님이 안 쓰시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난 계속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두 명, 세 명, 1년, 2년, 3년 들고, 두, 세명 가지고 교회, 그것도 교회라고.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밤이 되더라도, 방에 가서 잠자는 까 강근사에서 무릎 꿇고, 잠자면서 기도하면은, 누가 으십니까 예수님이 쓰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저 이름의 목사, 이름의 장로 이름의 권사 해가지고, 지친 짓고, 어디 가서 고기 쳐들지 말자나에고기 숙일지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났습니다. 병원에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만져봅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어느 부분이 이상 있고, 어느 데는 수술해야 되고, 어느 데는 꾸며야 되고, 어느 데는 싸매 주든 이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을 내려놓고 내 문제가 어떻게 됐고 내 가정이 어떻게 됐고 내 형편이 어떻게 됐는지 놓고 기대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음, 나보다도 이 머리의 지식 학식 박사가 나를 망쳐버리고 나를 죽여버리고 나를 완전히 태폐의 길을 거둬,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그 의사를 통, 의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걸 통해서 말고 이 성경말씀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시화함을 받고 회견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치료를 받고 나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간호사죠 간호사는 성령의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중환자, 중환자실로 들어가거나 병원실로 들어가서 있으면 누가 와서 나를 치료합니까? 간호사가 와서 치료합니다 간호사는 여러분들 어떤 잘 아시잖아요 간호사는 볼 거, 못볼 거, 냄새 맡을 거, 못 맡을 거, 다 맡으면서도 얼굴이 찌푸리지 않냐고, 그걸 사랑으로 그걸 보담어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 성령의 보혜사는 여러분을 지금도 감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 탓하지 않니냐고 원망하지 않니냐고 그것을 비판하지 않니냐고다덮어여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내가 너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보살펴지고 너를 내가 인도하느라 고 지금도 그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성령의 보혜사를 우리는 지금도 보호를 받 우리는 신양사회라는 것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그 보혜에서 손길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다 보면 좋은 길도 걸어갈 때 있지만 나쁜 길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보혜사 우리들 지혜를 깨우쳐주고 그래서 길을 인도하고 나쁘게 가는 것을 막아주고 인도하는 성령의 보혜사입니다 그런 광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은 이제 마음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말라기 사장 2절에 보면은, 모든 문제가, 우리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깨끗하게 치료 치료가 되고, 모든 문제 해결됐을지 그게 뭡니까? 치료하는 광선이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 가슴을 도려내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오양간에난 송아지 같이 기뻐지며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 자신도 만날 저의 집사람한테 시장 많이 받습니다 나보고 왜 기도 안 해나 얘죠 근데 제가 교만이 들어서 기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늘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제가 대수술을 대 수술을 16번 받았습니다. 난 이제 1 7번이죠요장저 18년도까지 했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인터넷 방송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식구들이 제가 오해는못 넘긴다고 그랬답니다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 우리 식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 힘은 참 뭘로 바꿀 수 없다는 거. 그 젊었을 때 세상 물줄 모르고 그 천진난만 하는 그 때에 그저 기도만 하면 환자가 낳는 걸 눈에 체험하고 보니까 그저 기도만 했습니다. 눈꾼에 들어가서도 기도해봤고, 물꾼에 들어가서도 기영화의 15도 되는 물꾼, 물에 가서 들어앉아서 한 시간씩 기는데 얼음이 안 얼더라고요. 금방 깨놓으 물이 얼던 그런 물이 젖어서기도하도안 얼더라고요. 눈보라 천안에 가서 기도하는데도 그 눈보라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시대는 그렇게 해봤지 않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면 못할,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그때 그 기도힘이 오늘도 하나님은 은행에다 저축해 놨던 그 조금씩 조금씩 나에게 전달해 줘서 그 힘으로 오늘도 이렇게 버티며 살아오겠다는 것을 제가 깨달고 있습니다. 10편 50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활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어롭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활난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청직으로서는 기도는 가장 기본 자세라고 봅니다. 요즘 그 우크라나의 그 전, 소련, 소련하고 전쟁하는걸 봅니다. 근데, 소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크라나는 전 기도하고 있어요. 왜?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 세계에서 소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막아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물고를 터주신 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인터넷 방송도 우리는 물론 지금. 매주 화요일날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성에 기도하다고 제목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웃음>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 돼. 이 머리의 기도 지식의 기도 영의 영적인 기도와 육적인 기도라는 것이 부, 부, 부, 분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마음과 우러나는 기도, 자부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로마서 10.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예,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주의 이름을 부러야 됩니다 오늘 김모대전서 13장, 1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기록어 있냐면 비방... 어 내가 전에는 비방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내가 전에는 폭행자라고 같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가 그리 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사람이 마음 음. 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 따라 적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 항상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 자세, 우리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경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과 생활이 여러분과 저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